좋아. 오늘의 도시락. 우리 오늘 귀여운 겸나겸네. 오동통 노랑 소세지. 잘안돼 씻을머리 개구쟁이 정나겸 나겸 나겸 나겸 나겸 <웃음> 나겸 아빠가 부를 때는 겸 나겸 그 기분이 안 좋아? <웃음> 어 아빠랑 지금 밥 먹을까 그러면? 밥 말고 다른 거? <웃음> 아빠가 그러면 나비야 불러줄까? 아빠 나비야 해줘? 밥 줄까 밥? 가보고, 먹게 p 나 p t o m u g 밥 l e Tutu, tutu, tutu, 뜨 a p p n that u 우리 나름으로. 이기기. 이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나기기기기기기기기이기기기 갈까 저리 갈까? 나기기성기기기기기기기기기이 물병 하나 갖고 이리 잘물 <웃음> 골렁골렁골되골렁골렁골렁골렁골렁골렁골렁골렁골 <웃음> <아우. 오. 오. 웃음> <웃음> <웃음> t <laughs> you. 린이 형이 그어 그랬어 미사의 발사 준비 완료 토킹 발사! 띠